결단의 네 가지 원칙 즉결, 즉행하라 결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다 결단은 바로 내리기도 쉽지가 않고 또한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데도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 결단의 힘이란 원래 바로 내리고 바로 행하는 데서 온다 옛말에 우유부단하다라는 말이 있다 또한 물에 물탄 듯이 행동을 한다란 말이 있다 이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즉결 즉행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수많은 성공자들에 대한 공통점 중에 하나도 역시 그들은 바로 직결직행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모든 일에 즉시 결단하고 즉시 행동할 필요는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 한다 만약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라 세상의 일이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대비한 문제점을 위하여 출현되는 문제점에. 철저한 분석과 그 사전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결단의 실행에 대한 중요한 수행 원칙 중에 하나이다. 방법을 바꾸어 가며 접근하라.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큰 절벽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지름길이라 생각되어 계속 그 길을 고집하여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절벽 뒤에는 그 산의 정상을 순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결단의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어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방법을 바꾸어 가며 접근하라. 조금 더 돌아가도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결국에는 그 정상에 도달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지 않은가. 목표를 향한 장애물은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해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수많은 성취자들의 하나같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했다 물은 반드시 백도가 되어야 끓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이 1도를 채우지 못하고 99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성공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이자 공식은 바로 끈기이다 이처럼 인생에서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결단이다 이 결단의 힘이란 바로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마음의 결정에서 나오게 된다. 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바로 이 결단에서 출발하게 된다 결단은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단은 중독화되어야 한다 관화 중독화된 결단의 힘은 당신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리라 확신한다